자, 안녕하세요. 엠스톤 정수준입니다 이번에 지금 잠깐 설명드릴 건 NDS 솔로에 관련된 건데, 아, 단독형 IP 월이라고 할수 있죠. 아, 이렇게. 네. 네, 이건 뭐, 기본 화면이고요. 아, 이번에 이제 신제품으로 출시하게 될 NDS 솔로입니다. 네. 어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좀더 이제 어, 현장에 좀 저희 지사 분들 먼저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 내용을 피드백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